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어, 천년왕국에 대한 게시록 강의 중에서 오늘은 그 시기, 즉 언제 시작되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 천년왕국에 대한 정의와 주체, 즉 천년왕국이란 무엇이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본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찾아봤었는데요. 어,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특징들로 요약이 되고 그것을 다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을 직접 통치하사 지상에서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왕국이다. 이렇게 정의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구성원들의 계급은 왕, 즉 킹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왕의 신부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부활체들인 최고 통치 계급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순교한 성도들과 휴거된 성도들로 유대인 가운데서는 14만 4천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는 셀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 전 시간에 부활과 부활차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는데요. 어, 그 부분은 예전에 저의 요한계시록 강의 중에서 성경 속 보석이라는 강의를 검색해서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첫째 부활체들의 다스림을 받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모두 현재 우리와 똑같은 육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란기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과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은 성경의 예언대로 세계에 으뜸가는 국가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때 천년왕국때는이 열방에 살아남은 이방인 생존자들을 위한 시청각 교육센터로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고 어,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되며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제사당 나라로서 완전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강에서는 이러한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되는가 그 시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어, 20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오 마귀오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여기에서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어,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바로 그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성도들의 군대를 이끌고 하늘에서 재림하셔서 땅의 짐승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죠. 어, 전쟁의 결말은 당연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과 하늘 군대의 완전한 승리, 즉 어, 짐승과 그의 군대의 완전한 패배로 끝이 났죠. 바로 이 사건 직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계시록 어, 20장 1절에서 3절 이 모든 악의 무리들의 최고 우두머리인 큰용또 어, 옛뱀이라고 불리우는 사탄이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히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아마게톤 전쟁 이전에도 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은 바로 이아마겟돈 전쟁 심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루시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와 평화의 왕국 나라라고 했죠. 바로 이 평화를 위협받는 원흉인 원수 자체가 제거되어야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야샤 마시아께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죠? 악의 트리아드 중에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중간과정 없이 바로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리고 용예빼이라고 불리우는 사탄은 이 중간과정인 무적행 즉 임시구치소에 갇혔다가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갇혔다가 집행유예처럼 잠깐 풀어줘서 천년왕국 온 세상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이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 사탄과 그의 동조한 반역자들의 합작품인 곡마곡 전쟁 이후에는 그들에 대한 최종 심판과 함께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바로 어떠한 종말론을 믿는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종말론은 한마디로 메시아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시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시간에 간단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천년왕국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 때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우선 이 종말론의 네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천년왕국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 전천년설은 재림이 천년왕국 앞에 있죠.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어떻게 될까요?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후천년설이다. 쉽죠? 자, 무천년설은 뭘까요? 천년왕국은 없다. 그냥 어,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천년설 중에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갈라지는데 그 차이는 뭐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환란을 모두 통과하고 그 끝에 휴거와 함께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교회는 환란 전에 모두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과 7년간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말론의 사학설에 대해서 다른 유형의 도표도 한번 작성해 봤어요. 이 도표를 보면서 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따라해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어, 암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천년설 하면 어, 다음에 소리 내어서 그 다음 문장을 읽으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천년설 주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후천년설 주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징이며 교회시대가 곧 천년왕국이다. 자, 이번에는 설명을 지운 상태에서 도표만 보고 여러분이 기억해서 대답해 보도록 하세요. 전천년설, 주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그렇죠? 후천년설, 주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 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존재하지 않고 상징이며 교회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에 전천년설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교회는 환란전에 모두 휴거된다. 자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오늘 강의의 절반은 다 이해하신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종말론들의 여러 가지 견해 중에서 과연 무엇이 진리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어,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견해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다 통틀어서 하나의 확정되지 않은 주장 또는 학설들로만 가르쳐 왔는데요 그래서 일반 교회나 교인들한테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성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라 이렇게 가볍게 지나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미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시대에 들어선 우리들의 시대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고 어떤 종말 신앙을 선택하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일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옵션이 아닌 생명과 같은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나갈 텐데요. 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동안 어디에 서 있었고 또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인지를 그 목적지를 분명히 찾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열두사도나 초대교의 종말신앙은 어땠을까요? 자, 그들의 신앙은 원래 주의 재림이 천연왕국 전에 있다라는 전천년주의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변질되어버린 다른 설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천연왕국은 없다, 상징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무천년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무천년설의 창시자로 지목되는 사람은 중세 카톨릭 신학의 기초를 형성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의 도래를 믿고 또 게시록 20장의 천년기의 통치가 문자적으로 천년을 의미한다고 실제 믿긴 했지만 그것이 시작되는 시점은 재림 이후의 실제적 가시적 통치가 아니라 영적인 통치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 구속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정복하고 속박시켰을 때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 이 어거스틴의 신학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사실은 4세기에 티코니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전통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며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해석이 나오는데 게시록 20장의 첫째 부활을 영적 부활, 즉 거듭남으로 해석한 것이죠. 어쨌든 이때부터 이 정작 초대교회부터 믿어오던 어, 교회의 존자 종말신앙인 전천년주의가 묵살되고 비주류로 이단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천년이 지나도 종말도 재림도 오지 않으니까 카톨릭은 이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어거스틴은 분명히 문자적 천년을 믿고 있긴 했지만 그 시점이 달랐다 그랬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천년을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천년 이후에 종말이 오지 않자 후대 카톨릭은 그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천년은 정말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다 라고 말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계승한 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와 칼빈,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인 멀코비나, 카이퍼, 마빈크 랜스키, 영보스 이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 이 무천년살의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계시록 어, 전체를 상징적, 비유적 해석한다. 그러니까 어, 인, 나팔, 대접제앙 같은 것도 상징이고, 천년이란 숫자도 상징이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계시록을 실제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과거적, 현재적 교회 역사에 대한 사건의 상징적 묘사들로 해석한다. 자, 세 번째. 십자가 이후에 시작된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전체를 말세로 모아서 우리는 이미 천년 왕국에 살고 있다고 해석한다. 네 번째. 어, 천년왕국을 십자가 이후에 시작된 교회로 보고 교회를 통한 복음전도의 시기로 해석한다. 어, 다섯 번째, 어, 세상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 사이에 중간기는 없으며 따라서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의 영적 통치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어, 교회가 지금 다 통치하고 있는 시대라고 보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로 해석. 천년 왕국 전에 성도들의 승리와 부활을 부정한다. 네, 일곱 번째, 어, 천년 왕국 전에 사탄의 결박 사건을 그리스도 초림 때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한다. 여덟 번째, 어, 7년 대환란을 부정하고 세상에서 성도가 늘 당하는 삶 자체로 해석한다. 아홉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동시에 백보자 최후 심판으로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들어간다고 해석한다. 열번째, 이땅에 문자적 가시적 천년왕국이 세워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 그러면 이 주장이 정말 성경적으로 어, 진리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물론 그들이 근거로 삼는 히브리서 말씀 어, 9장 26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시면은 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미 그리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그 사건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한 본문의 공존에서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어, 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예를 들면 이사야서 9장에서도 예수님의 초림 사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리고 어, 9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세우고 이건 뭐죠? 전부 초림과 재림이 같이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건 초림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건 재림이죠 스카리아서 9장에서도 역시 초림 사건인 어, 나이 새끼 본문과 그 다음에 그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라는 이 천년 왕국 즉 어, 재림의 말씀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 성경 특히 구약에서는 이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공존하여 있는 본문들이 많다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상태에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던 종말, 즉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한 사건은 초림하셨을 때는 실제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세상이 마지막 때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재림의 때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의 때, 인자의 때는 곧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실 때, 즉 지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연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는 때를 가리키는 말로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이 실제 재림의 때와 히브리서와 이 사도행전에서 말한 이 말세라는 말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시간만 해도 벌써 2000년의 간격이 있잖아요. 다음에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이 천년 왕국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를 상징 또는 비유로 해석하게 된 결정적인 출발점이 뭐였죠? 바로 이 십자가 사건 때 이미 사탄이 무적행에 결박되었다는 라그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 실제 요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승리하셨고 그래서 사탄은 패배해서 무적행에 갇혔다라고 설명하려니 결국 계시록 전체가 해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조리 다 비유와 상징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이 결박되는 사건 이전에 일어난 모든 것들, 뭐 일곱 가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모두 다, 다 상징화시켜버렸다 그랬죠. 어, 그래서 루터도 칼빈도 사실상 계시록 해석을 포기하다시피 하게 된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무천년설의 가장 결정적인 논리적 오류가 제시되는데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탄이 결박되었으면 그 전인 게시록 19장에서 아마게톤 전쟁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던져져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일망타진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그들의 말대로 지금이 성경대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와 평화의 왕국이라면 왜지금까지 역사는 온통 거짓과 불법 불이 전쟁의 연속이며 아직도 인류는 질병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온갖 악령들, 귀신들의 역사는 계속되어서 악이 흥황하고 있는 걸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이 성경과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이 무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이 틀린 걸까요? 실제로 이 문제만 제기되면 무천년 지지자들도 대답을 못하고 침묵하게 되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무천년주의를 따르면서 천년왕국은 상징이고 어, 교회시대가 영적인 천년왕국이라고 가르치는 사역자들 중에서 그러면서 은사사역, 축사사역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정말 아이러니죠? 사탄이 갇혔는데 어떻게 귀신 쫓는 사역을 할 수가 있죠? 어, 나아가 무천년설의 심각한 문제는 이미 우리가 천연한국에 살고 있다는 잘못된 상황인식으로 인해서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성경의 경고에 무감각해져서 현세에 만족한 채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성도들로 전락시킨다는 점인데요.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은 말세의 징조로 주님의 재림전의 미혹 즉 교회의 대대적인 배도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지만 이미 본인들은 구원받은 상태로 천연왕국에 살고 있다는 의식으로 오로지 교회의 가시적인 세력 확장에만 관심이 있을 뿐 말세에 대한 어떤 경고들 특히 이와 같은 배도와 같은 경고는 본인들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카톨릭뿐 아니라 무천년설을 믿는 대부분의 교단과 교파, 사역자, 성도들은 실제로 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주님의 재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현세적인 신앙으로 결국 배도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죠. 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의 거듭난 상태, 즉 영적 부활이라고 보고 천년왕국 후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이 진짜 육체의 부활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성경원어에서 첫째 부활의 이 부활이라는 말은 명확하게 헬라어로 에제산, 즉 원형이 자오인데 이것은 명백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용어로 성경에서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바꿔치기 하려니까 당연히 이 첫째 부활자들이 걸림돌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해석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목 베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목 베인 것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어, 이렇게 영적 통치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 종말과 새하늘과 새땅 사이에 굳이 필요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건 상징이다 라고 결론 지은 이 무천년설의 해석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 강의 때 과연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거라서 여기서는 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호천년주의는 또뭔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가 궁금하시죠? 보통 이 플로리스의 요아킴이라는 사람을 최초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 신학자였는데요. 그 아버지 시대, 아들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세 시대가 있다고 보고 제3의 세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 대신에 평화와 화합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영적 인간의 새로운 종교적 질서가 생겨서 현재의 교회계층이 거의 불필요해져서 교회가 대체된다는 그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죠. 다음에 이제 다니엘 위트비라는 사람이해서이 후천년설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은 영국 성공의 신부였어요. 어, 유대인의 그 민족 복귀와 그리고 다윗의 왕좌의 재건에 대해서 이 약속을 영적인 것이고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른바 신가설을 주창하였는데요. 어, 복음 전파에 의해서 나중에 무함마드 교가 전복이 되고 유대인이 개종하고 그리고 교황이 있는 어, 교황교회가 파괴가 되고 천년 동안의 평화가 뒤따르게 되는데 그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재림으로 끝난다 이렇게 가르쳤죠. 이어지는 그 현대 후천년설의 대표적인 학자로 로레인 베트나를 보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였어요. 어, 그의 그 가장 잘 알려진 작품들로 어, 예정론과 그다음에 후천기설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이 이후에도 감리교 계통의 알미니안 신학자들과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상당수가 이 후천년설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어, 자유주의 신학자들 대다수는 후천년주의자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요. 이 해석은 주로 교회의 외적인 상황이 유리하고 세속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각광을 받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대전과 경제공황 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겪으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죠. 왜 그럴까요? 어, 후천년주의는 선교, 즉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에 대부흥이 오고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 되어서 천년왕국이 되고 그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주장이죠. 따라서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아서 세력이 왕성하고 부흥하여서 안정과 번영이 찾아올 때는 이 후천년설이 지지를 받고 인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환란이 닥치고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되는 때에는 더 이상 지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후천년주의의 구체적인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 후천년설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성경을 상징적, 영적으로 해석하고 어, 천년왕국의 기간도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무한히 긴 시간으로 해석한다 잠깐 자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짐승의 표도 어, 실제 문자적으로 있는 짐승의 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두번째 복음의 성공적인 전파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천년기 동안 기독교의 황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해서 다음 3번 어, 천년 왕국은 교회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한다고 해서 자 잠깐 자 그러니까 2번 3번의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서 기독교의 황금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 천년 왕국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메시아 없이 교회가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자그 다음에 4번 같이 읽어보죠 어, 구약의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들을 낙관주의적 세계관과 역사관에 토대를 두어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복음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발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인류 역사의 황금시대가 도래하여 인류는 행복의 정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한다 자, 잠깐 자 그래서 이 후천년주의자들이 이 낙관주의적인 역사관 인류 역사의 황금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이 낙관주의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이 과학의 발달이나 물질 문명의 진보 그리고 노예제도의 폐지 또는 뭐 여자와 어린이의 지위 향상 그리고 어, 의학과 생명 연장의 기술의 발달 성경 번역과 반포의 그 확산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고 해석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첫째 부활은 문자 그대로의 부활이 아니라 거듭남, 중생을 의미하며 재림전에 완전해진 교회의 모습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한다. 자 예를 들면 어,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해석을 하는데요. 따라서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믿는 모든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미 천연왕국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 해석으로 번지게 되죠. 일곱 번째 초대교회 이후로 믿는 모든 자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첫째 부활한 자들이며 이미 천연왕국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고 해석. 어, 이러한 그 후천년주의자들의 자의적인 해석들은 성경의 진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매우 위험한 해석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무천년주의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 방향성 때문이죠. 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세계가 점점 살기 좋아져서 천국처럼 모든 인류가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는 이 호천년주의의 낙관론과 달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18장 8절까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사람의 미혹 배도죠. 그리고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이죠. 기근과 지진, 그리고 환란, 환란 가운데 성도들이 죽는 순교의 사건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 그리고 28절에 로세 때와 같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가장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도 명확하게 재림전의 전쟁, 기근, 지진 같은 전지구적인 재난과 어, 세상의 불법과 타락, 악의 흥왕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배도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호천년주의의 낙관론적 이 종말론은 성경적으로도 명백한 오류임을 단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재림전에 복음의 성공적인 전파로 기독교의 황금기가 도래해서 이 땅에 지상 낙원이 펼쳐진다는 호천년설의 주장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에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10편 72편 17절에서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9절에 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바로 이 말씀들 때문에 후천년주의자들은 말세로 갈수록 온 세계가 기독교화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전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며 소위 어, 그들이 표현대로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할수 있는 대부흥, 대추수의 시기가 도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도래하게 되는 이 기독교의 황금기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 없이 먼저 온 세상의 복음화와 지상 낙원인 천년왕국의 도래가 성취되고 그 끝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곧바로 영원의 세계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이 흰말 탄 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것도 이네말 중에서 유일하게 어, 이건 재앙이 아니라 어, 복음의 세계 정복과 승리로 해석해야 된다고 라 하는 그 증거를 계시록 어,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찬양하는 것으로 제시하게 되는 거죠.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한 해석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엄청난 오류로 그 자체가 진리를 가장한 큰 미혹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선 그들이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 여기에서 이 전파되리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캐릭스테타이에요. 어, 이것은 그 원형은 캐릭소라고 하는 건데 어, 전파하다, 설교하다, 외치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이거 사실 원래 법적인 용어로 법정에서 진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증언할 때 쓰이던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에서이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유앙겔레온 인데요. 어 이것은 보통 이 좋다라는 뜻의 이유, 천사 또는 소식을 가져오는 사신이란 뜻의 그안겔로스가 합쳐진 단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보통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으로 알려져 왔죠. 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진짜 의미를 축소시킨 것인데요. 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이 계시라는 말이 나오죠. 헬라어로는 이게 아포칼립시스, 그리고 아람어로는 예, 겔리오나인데요. 보통 이 최근에는 이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계시록이 번역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람어의 실제적인 의미가 그비밀이란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갤리오나가 헬라어의 그 복음에 해당하는 유황갤리인의그 실제 어원이다. 그러니까 유황갤리온의그갤리에 해당하는 것이 갤리오나에서왔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진짜 의미는 어 그저 단순히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란 뜻이다. 즉 훨씬 더 깊고 심오하고 고차원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라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게 영지주의도 아닌데 복음이 왜 비밀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가. 보통 이게 성경을 읽지 않고 교리 위주로 이제 기독교를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고 하면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어? 이상한데요?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한 거 아닌가요? 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복음은 뭔데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서 이 14절에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란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살펴본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천국복음과 같은 의미로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이 전파하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전파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 캐릭소가 쓰였습니다. 즉, 어, 법정용어 선포하다, 증언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전도할인이의 이 전도하단 말도 역시 캐릭소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증언하신 이 복음, 캐릭소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뭐죠? 이 마태복음의 4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첫 설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과 같은 표현이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할때이 나라에 해당하는 말이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통치나 왕국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처음부터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전도 차원이 아니라 헬라어로 케릭소, 즉 일방적인 선포, 선언이었다. 즉 설득이나 변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포, 선언하는 것이란 뜻이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유일한 전도방식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본질인 것이죠. 지금 현대의 전도방식처럼 제발 복음을 믿어달라 이렇게 구걸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둘째,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뜻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된 좋은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선택된 사람들, 즉택함받은 백성들에게만 개시된 복된 비밀이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메시아의 초림으로 천국, 즉 하늘의 왕국의 통치, 즉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재림으로 그 약속된 메시아의 왕국이 이 지상에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이 복음, 즉이 복된 하늘의 비밀, 개시를 믿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천국 복음, 즉 하나님 왕국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이죠.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들어왔던 복음의 정의, 즉 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행은 정해졌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라는 그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복음은 다르다. 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은혜의 복음이고 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복음에 이땅에 천국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전도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런 소리는 도대체 교회에서 전도할 때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수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그 제자들이 선포했던 그 유일한 구원의 방도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이 천국 복음을 믿는 것인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구속과 재림의 심판으로 땅과 하늘에 완성되는 천국이 올 것을 믿어서 끝까지 배도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후천년 지지자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이렇게 지금 써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성공적인 복음의 전파로 반드시 모든 민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제재가 되면 그제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진 표어가 뭐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복음화로 주의 재림을 앞당기자는 20세기 선교표어가 등장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주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때까지 최선을 다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다니며 공포하여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준비케 하라는 내용으로 보는 견해죠. 만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정말로 모든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가능했다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타락 사건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면그 자체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조차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은 자유의지를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신앙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결국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 기독교화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도 전에 이 땅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와 평화의 하나된 나라를 세우겠다는 후천년주의자들의 이 비상식적인 발상은 애초에 처음부터 인간에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지상 낙원을 목표로 한 인본주의적인 신학이었고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계산된 사탄의 미혹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호천년주의자들이 외치는 마지막 구호 중에 대부홍, 대추수, 부의 대이동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복음 전파와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대추수가 일어나서 전세계 교회 건물들에 신자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어와서 불어난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외적으로 엄청나게 확장하게 되고 그 결과 헌금 액수도 엄청나게 불어나서 교회의천문학적인 재정이 몰리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역사상 유례없는 마지막때 대보흥 대추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삼는 것이 지금 아래와 같은 성경 구절들인데요.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씩 좀 찾아가면서 왜 그런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후천년주의자들이 늦은비 운동에 대해서 제시하는 근거구절이 요엘서 2장 23절과 28절 그리고 야고부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로 호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야고보서 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스라엘 농사는 보통 추수의 세 시기가 있어요. 하나는 봄절기, 태양력으로 3, 4월에 해당하고 보리추수를, 하나는 여름절기, 이때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7월에 해당하는데 이때 밀추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9월에서 10월, 즉 가을절기에 해당할 때는 포도나 올리브 같은 과일 추수를 하게 된다고 해요 보통 이 이른비라고 하면 우리는 봄비로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봄비는 늦은비 가을비는 이른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봄에는 추수를 하기 때문에 추수에 필요한 비를 비라고 해서 늦은비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가을에는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이지만 이른비라고 한다는 거죠 어, 본래는이 감리교 목사였지만 이 오순절파에 들어갔던 웨슬리 마이랜드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이 1907년에 이 사람이 늦은비 음악이라는 것을 쓰게 된 것이 시초가 돼서 그때부터 이이름비를 오순절 성령 강림대 사건으로 그리고 이 늦은비를 말세 이말 성령의 대부음과 대추수 사건으로 해석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늦은비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오순절파에서 전천년주의를 믿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운동이 시작될 때 이단적이라고 거부했다 그래요. 지금은 많이 주류가 됐지만 아, 그러면 그때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을 거부했을까요? 20세기 초에 불어온 이 뜨거운 성령 부흥의 역사를 봤을 때 얼핏 보면 그럴듯한 해석으로 여겨지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와 미혹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서도 좀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아, 봄절기에 해당하는 절기가 뭐였죠? 바로 이 6월절과 초실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때는 밀추수를 하는 때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늦은 비가 내릴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른비는 뭐죠? 자, 이른비는 사실 가을비라 그랬죠. 이때는 가을절기에 해당하는 나팔절과 초막절 때예요. 이때는 씨를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요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굳이 초대교의 성령 강림을 곡식에 씨를 뿌리는데 필요한 비로 해석해야 했다면 절기상으로는 사실 이 오순절이 아니라 초막절의 이른비로 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대로 했으면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시는 게 아니라 초막절에 오셔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강림은 언제 왔죠? 이 늦은 비의 절기인 6월절에도 아니고 또 이른비의 절기인 초막절도 아니고 오히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해당하는 오순절이 일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엘서 2장 23절에서 27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성령으로 해석하면 여기서 두 가지 난제에 부딪히게 돼요. 첫 번째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예전과 같게 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엘 시대 이전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적이 있었나요? 이른비 늦은비를 성령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요엘시대 이전에 이런 성령을 주신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만민에게 내영즉 성령을 부어 주신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 본문을 인용할 때 앞에 요엘서 2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제외하고 그 다음인 28절로 바로 들어가서 인용했던 것, 그 이유가 되는데요. 어, 흥미로운 것은 이 구약개정판에서 이 2장 20, 28절에서 말씀해 그 후에 라고 시제를 쓰는데 이그 후에가 아하레켄이에요. 똑같은 말을 인용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어, 2장 17절에서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즉말세 라고 번역을 했다는 사실인데요. 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왜? 이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는 본문 2장 23절에서 이 27절까지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20, 2장 28절로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이 2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그 이유는 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또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이제 두 번이나 나오죠. 자 이건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전 시간에 배웠지만 이것은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요엘서 2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쉽게 말해서 천연왕국이 이 땅에 임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돼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이 풍족히 내려서 부족함이 없는 때가 되고 그 이스라엘은 어, 영원히 다시는 영원히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옳은 것이죠. 그리고 2장 28절의 그 후에는 2장 23절에서 이 27절까지 말씀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란 뜻이 아니라 별개로 이것은 그 원문의 뜻이 바로 a f t e r w a r d 즉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로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장 23절에서 27절까지 앞부분이 오히려 천년왕국이고요. 2장 28절부터 뒷부분까지가 정말 그러니까 시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일어날 종말에 있을 사건이 2장 28절부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무엇으로 봤다? 종말의 징조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메시아는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셔, 오실 때이 앞부분에 이 천연왕국이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아, 얼마 안 있다가 곧 세상이 종말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2장 28절부터 인용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의 목적은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이 예언했던 그 마지막 때즉 여호와의 날 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한 중요한 표적이란 사실을 이해시키는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자들의 이런 판단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이 결과적으로는 되었는데요. 자 유대인의 측면에서는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한 세대밖에 안 남은 거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한 세대 길어야 한 80년 가까이 되는 그한 세대만이 유대인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방인의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2000년에 해당하는 시간이 구원을 얻을 기회가 남아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설교를 하고 있었던 때만큼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아직 역사에 남아있는 2000년의 이방인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비밀스러운 구원계획은 이방인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임무였고 그를 통해서 훗날 밝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의 베드로서는 당연한 해석이었고 당연한 설교였죠. 어, 어찌되었든 이 후천년주의자들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메시아의 재림에 의해서 세워지는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그 해석의 결과는 결국 이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한 해석을 말세에 부어주시는 내영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같은 존재로 이것을 해석해버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오고 말하는데요. 그로 인한 이 잘못된 신학의 또 다른 부산물들의 피해는 예상보다 더큰 결과를 초래하고 만거죠. 자 늦은 비를 말세에 부어지는 성령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그 목적이 복음 전파에 따른 열방의 대추수에 있다고 판단한 이들은 즉시 그 근거 구절을 찾기 시작했는데 다음에 후천년주의자들이 마지막 때 대보흥과 대추수에 대해서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들이 바로 이 아래와 같은 본문이에요. 특히 계시록 6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어,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다음에 24장 1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 구름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호천년주의자들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은 거의가다 이 계시록 어, 6장 2절의 흰말 탄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 장면을 복음 또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승리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 성공적인 복음 전파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결과 네, 게시록 14장 16절에 이 땅의 곡식으로 표현되는 영혼들의 대추수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 전 세계 교회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이 몰려들게 된다. 즉 건물의 교회로 어, 신자들이 몰려드는 대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성경을 문맥을 무시하고 원하는 구절만 뽑아서 원하는 신학으로 짜집기한 그 성경 해석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계시록 6장이 무슨 내용이었죠? 7가지 인 재앙에 대한 내용이었죠? 7가지 인 재앙이 모두가 다 재앙인데 그 중에 딱한 가지 이 흰말탄자가 나는 것만 재앙이 아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것만 복음의 승리, 축복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큰 문제는 6장 전체의 6가지 인재앙들에 대해서 7장 14절에서 분명히 명백하게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 이 6가지 인재앙에 대해서 7장 14절에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 자체를 큰 환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 모두가 다 뭐냐. 환란이라는 거죠. 대환란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대환란이라고 얘기한 것을 이것을 복음의 승리, 다시 말해 축복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절을 무시한 행동이죠. 그래서 결국 후천년주의자들은 마지막 때 대환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된 환란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 종말의 때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앞에서 말한 이계시록 6장 2절 흰말 탄 자는 어떤 재앙 어떤 환란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이본문과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 순서에 따라서 사람의 미혹, 전쟁, 기근, 전염병, 숭교 이런 문맥으로 봤을 때 미혹이 가장 먼저 나오죠. 즉 흰말탄자는 사람의 미혹, 다시 말해서 저그리스도에 의한 배도의 미혹, 이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 게시록 14장 15절의 추수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이 구절만 보고 아 추수구나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을 영접하고 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수가 늘어나니까 교회는 당연히 확장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이것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후 몸맥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게시록 14장 전에 13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바로 두 짐승이 등장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전세계적으로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잡아들이거나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자, 이 14장 전에 이두 짐승의 사건이 나오는 이 13장에서 배도자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앞에서 경고했던 계시록 6장의 흰말탄자의 재앙이었던 첫 번째 인재앙 즉 사람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배도하지 않았던 바로 이 14만 4천 순결한 유대인 성도들이 하늘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슨 뜻이죠? 모두 믿음을 지키다가 이 환란기에 순교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하늘의 시온산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게시록 1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고 다음에 어,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어,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짐승과 오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서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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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당연히 성경에서 순교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죠? 바로 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된 단어들은 모두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것은 순서상 짐승에 의한 환란 때에 14만 4천이 먼저 추수되고 다음에 이방인 성도들이 추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여겨지고요. 자, 그러므로 이계시록 14장 16절에 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장면은 전도로 교인의 수가 불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큰 환란을 겪는 동안에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지킨 알곡 성도들에 대한 추수, 즉 순교와 휴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 대환란 없는 대추수, 대보흥,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천년왕국을 주장했던 후천년주의자들이 그 결과 마지막 때 반드시 도래하리라고 예언하는 이 교회로의 부의 대이동설에 대해서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 구절들은 뭔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잠언 1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인은 그 산업에 자자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이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는 것을 부의 대이동의 근거 구절로 삼는데요. 자 여기서 이후천년 지지자들은 선인을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로 보고 신자들, 교회의 신자들로 보고 이 죄인을 불신자들로 보는 거죠. 세상의 불신자들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불신자들의 돈이 교회로 이동하게 돼서 교회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기독교는 더할 수 없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들의 해석대로 불신자들의 재물이 신자들에게 이동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어째서 그것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다가 유독 지금 말세에 가서만 그것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죠. 어, 이 자먼 13장 전후의 문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찾아보셔도 이것이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라는 말도 또 그것을 암시하는 말조차도 발견할 수 없을 텐데요. 오히려 이것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신약 시대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던 구약 때 기록된 본문이기 때문에 차라리 의인을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논리에 맞죠. 그렇게 된다면. 아,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해석이지만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율법이 있기 전이었던 애녹과 욥 같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았던 모든 시대 모든 의인들한테 다 적용되는 말이지. 그것이 지금 말세에 가서. 특정 세대에 특정하게 국한시켜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매우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이사에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의 대이동, 재정의 뭐 대이동 이런 거 설교하시는 분들 가서 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사에서 45장 3절 네 개의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있는 숨은 재물을 주겠다. 또어 60장 5절, 바다의 부가 네개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 온다. 이 말씀을 어이 마지막 때 성도들, 마지막 때 교회로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죠? 고레스한테 한 말이었죠.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한테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지칭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후감 중에 보화가 마지막 때 교회로 이동할 재정이라고 보는지 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사에서 60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네개로 온다.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명백히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왕국에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대부흥으로 불신자들이 전도를 받고 말세의 교회로 몰려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역사상 최대로 부유해지고 번영을 누린다라는이 후천년설의 주장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무천년설, 후천년설의 기원과 의미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들의 성경적 오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결국 천년왕국 전에 주의 재림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는 전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역사상 교회의 최대의 부흥기는 최악의 핍박기 박해기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종교개혁기가 그러했죠. 마지막 때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한다면 그건 바로 이제까지 있었던 그 어떤 핍박보다 더큰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교회의 신도수가 늘고 헌금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진짜 의미는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 예언된 성도의 환란을 부인하고 번역만을 추구하는 이 후천 녀설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미혹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교회는 은혜로 환란을 겪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께서 이르신 그대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참된 승리자로 부활하여 잠시 후면 곧 이말 천년왕국의 거룩한 통치자들로 영광 중에 다스리게 되길 다시 오실 왕주 예수 그리스도 야시와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